안녕하세요. 저는 Save the Child r e n 중부 이지역본부 아동권리센터에서 난민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호라고 합니다. Save the Child r e n 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아동권리 NGO입니다. Save the Children은 1919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구호하기 위해 창립하게 되었고 그 이후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할 권리, 충분히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아동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지켜주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동과 가장 가까이에서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종전 거주국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난민법상 난민이라 함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고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기 전 거주한 국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이야기합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7만4천여 명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출입국을 제한하고 난민 심사 절차를 강화함에 따라서 신청자 수가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신청 아동의 수는 2,761명으로 전체 난민 신청자 수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2.8%로 전 세계 난민 협약국 평균 38%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199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자 수는 1180명에 그치고 있는데요.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는 경우와 같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난민이 아무런 지원 없이 낯선 땅, 낯선 언어, 불완전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난민 부모님들의 사회 및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세이브 더 r 드런의 한국 거주 난민 아동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부모님의 난민 지위가 불안정할수록 아동들의 교육 발달 건강이 저해되며 난민 부모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자녀에게도 언어 발달의 지연이나 위축감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세이브 더 the c 은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난민아동에게 2010년부터 13년째 양육비와 보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난민아동이 건강히 자라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민아동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지원받은 아동의 수는 1436명, 누적 사업비는 4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난민 신청 아동의 약 7%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Save the Children은 어려움을 겪는 국내 난민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Save the Children은 난민 아동과 부모님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 가족통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민 아동의 양육 및 발달 환경 향상을 위해 아동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양육 코칭, 심리정서 지원, 문화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Save the Children은 난민 아동이 집 밖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이 난민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할수 있도록 난민 아동 주변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캠페인과 옹호 활동을 진행해 난민 아동이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한국 내 양육 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난민 부모님들을 위해 의료, 교육,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아동 양육 안내서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s 이 v e the c 은 모든 아동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다 라고 공표하고 있으며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온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어떤 사람을 하나의 배경으로만 바라보고 집중하느라 그 사람의 또 다른 배경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바로 가게에서 나를 응대해주고 있는 점원이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것. 우리 부모님도 엄마 아빠이기 이전에 할머니의 딸과 아들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에서의 난민 아동의 존재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민 아동은 난민이라는 배경을 가지기 전에 아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아동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함께 지켜주세요.